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소나무예요 소나무는 생활점수 상점에서 300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나무이며 적은 기후는 온대이고 성장시간은 2일하고 21시간으로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벌채를 통하여 통나무와 낮은 확률로 습득할 수 있는 단단한 원목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벼락에 맞을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생활점수로만 구매할 수 있게 패치한 것과 벼락 맞은 나무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심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길 위해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100개를 심어보고 수익에 대해 계산해보려고 해요. 우선 소나무 묘목 100개는 생활점수 3만점으로 선인장 씨앗을 판매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300골드의 비용이에요. 소나무의 크기는 묵음 씨앗보다 약간 큰 사이즈로 원두막에 심더라도 많이 심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소나무의 성장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게 되며 벼락 맞은 나무가 생성되는 시기가 각 성장 단계마다 이루어진다고 해요. 아마 벼락 맞은 나무가 잘 나온다는 이야기가 생긴 것도 소나무의 성장 시간이 길어서 각 성장단계마다 벼락에 맞을 수 있기 때문일거라 생각돼요. 하지만 이 아저씨는 소나무를 100개나 심어서 3일동안 기다렸지만 벼락 맞은 나무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다 자란 소나무는 비숙련 기준으로 노동력 25를 소모하여 벌목을 할수 있으며 통나무 12개에서 14개 정도를 습득할 수 있어요. 또한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상호작용도할수 있으며 딱히 용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벌목을 할 때는 새벽이슬 상의를 입고 진행하면 보다 빠르게 할수 있으며 파리하란의 경우 종족 스킬로 벌목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공용 스킬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소나무 100개로 습득한 아이템은 통나무 1,292개와 단단한 원목 2개이며 경매장 시세로 계산해봤을 때총 수입은 7 9골드 사는 40동이에요. 그리고 비숙련 기준으로 소비한 노동력당 수입을 계산해보면 3은 16동이며 소비한 생활점수로 계산하면 3동으로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어요. 결론은 소나무를 심을 바엔 선인장 씨앗을 판매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것이에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